어? 립밤 발랐죠? 이렇게 했더니 나안 발랐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상품인데이 새끼 나한테 꼬리 친다. 어끼 부린다 이거. 이 새끼는 우와. 끼 부린다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왜 우리 리플 여성분들과 함께 모였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웃음> 보세요 아니. 아니 종합일인 줄 알았어 <웃음> 나도 말이 빨라서? 하고 있었어 <웃음> 자 그러면은 가장 처음 입문을 할때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대시 어떻게 하는가? 아... 궁금하잖아요 대시요? 네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네.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특히 뭐아이바생이뭐 다른 타입 생판 모르는 사람? 일 경우도 있고 뭐 친구 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시를 봐,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정보를 좀알려주면좋지 네.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시 받아보세요? 저 대놓고 뽀뽀 <웃음> 손등에 어? 야뭐 외국이에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대놓고 뽀뽀가 뭐냐면 립밤을 바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어떤 분입 입술이 진짜 엄청 언니만큼 빨간 거예요. 응. 그래서 어 립밤 발랐죠? 이렇게 했더니 나안 발랐어. 봐 봐. 이렇게 하는 어, 거야. 이건 진짜 선수인데? 여기서 이, 어, 부린다, 이 새끼 나한테 꼬리 친다. 어, 끼부린다 이거. 이새끼 끼부린다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아, 재밌으라고 거기서 뭔가 따란따 따 따란, 따란, 이게 돼 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건 너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고. 그렇죠. 근 너무 고수인데 이건 어. 너무, 너무 고수예요 이건 많이 해본 사람이죠. 어, 어. 이거 그거는... 할수 있으면 이거 안 봐요. 야, 어, 맞아. 안 아, 오네. 아,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이거 또 다른데 집안 하던데 그냥 빤히 쳐다봐요 안돼 아, 보통 잘 꼬시는 사람들이 네. 여자 눈을 잘안 피해요 맞아. 안, 안 피하고 이렇게 뚫어주러 개이면서 아 진짜 요아 음, 음. 그랬구나 이래요 음. 그거는 식고수 음. 맞아 음. 맞아 그리고 은은하게 계속 웃어줘야 돼 음... <웃음> 저는 그런 거 해봤어요 맨날 집에 갈 때마다 그 택시를 같이 타고 나 내려주고 가길래 같은 방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쪽이었던 거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맨날 되게 이런저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맞아. 둘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가주려고집 가는 방향이 좀 같으면 내적 친밀도가 쌓여서 수월한 것 같아요. 어 우리 역까지 그럼 같이 갈까?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좀 대시 경험들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전뭐 <웃음> 이런 욕한 사람 싫어요. 아 근데 이건 귀여워요. <웃음> 사게요. <웃음> <웃음> 그 대시를 할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분들은 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살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돈도 없고 옷도 잘못 입고 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써도 접근이 안될것 같은 벽이 아 있잖아요. 네. 이거를 깨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이 되게 안 부담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친밀도를 쌓은 다음에 호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음. 나는 좀 나한테 대시를 했을 때 그냥 친구처럼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 그냥 오늘 뭐 했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음. 시시콜콜한 하루 일상을 하고 이제 점점 답장 주기가 좀 짧아졌다 했을 때자연스럽게 어, 그때 넘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생각해 음. 처음부터 만나야 돼. 나이 사람 좋아하니까 바로 만나야 돼 보다는 친밀도를 쌓으려면 전 오히려 솔직한 게 거부감이 음. 덜한 것 같아요. 음. 그이 아. 남자가 누가 봐도 너무 막 연애 잘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능글맞게 다가오면은 음. 괜히 벽 치고 싶고 거부감이 아, 생겨. 아 맞아 맞아. 아,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고.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음. 음. 맞아 오히려 솔직해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게 보여도 솔직하면 거부감은 안 들어. 아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싶어서 그냥 귀엽네 이 정도를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능글 맞으면 그냥 벽 쳐요. 아 나는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한테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질문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나 어, 야채 싫어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어 누나 나랑 비빔밥 먹으러 갈래? 나는 <웃음> 진짜 좁히고 싶어요. 응. 나 야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어, 저... 이것도 기억 못 하면서 시발 시발? 시발, 응. 시발. 응. 아, 그리고 이 접근은 어때요? 뭐야? 남자들이 가장 손쉽게 시작하는 전략이 있어요. 친구부터 시작하자. <웃음>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저도요. 친구부터 저도요. 안 돼요. 전 친구하면 진짜 친구예요. 어, 끝이에요, 그냥. 아니, 친구로 끝이야. 사랑은 타이밍이잖아요. 만약 99가지가 맞는데 1%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친구로 지낼 때 타이밍 재는 게난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음.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이보다는 살짝 먼 사이가 잘 되기 쉬워요. 그래서 설레잖아 음. 친구면 안 설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래야 설레지. 그래서 남성분들이 친구부터 시작하는 전략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고백하서 하면 친구로서 지내자는 말 뜻을 정확히 이해 해야 돼요. 난너 남자로 안 보여. 응. 음. 맞아요. 이거잖아요. 이걸 정확히 이해 해야 돼요. 그러면 희망 가지잖아요. 아 친구로서 지내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 맞아요.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이 되는 건 진짜 어릴 때만 가능해. 음, 그냥 완전 아, 네. 학생들은 갑자기 얘가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성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또 있을 거예요. 이게 남성분들 도테이트에 접근하는 이또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있다지 접근. 이렇게 유혹해서 이런 미끼로 대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뭘 해줄 수 있어. 이런 접근은 응. 어때? 이런 거? 나랑 사귀면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것도 저는, 비슷한 건가요? 저는 진짜 비추라고 음, 생각해요. 나도. 막상 그렇게 만나잖아요. 사람은 말했잖아요. 자기 이상을 보여준다고 초반에. 점점 보통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람이 변했다고 느껴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자. 우리 둘이 잘해보자. 이게 낫지? 내가 뭐 하늘에 별이 따다주고 바닷속 진주를 캐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맞아. 연인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인데 맞아요. 이렇게 내뱉은 말도 어쨌든 음.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안 지키는 순간 신뢰 깨져버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약속 그냥 말로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주겠다는 접근이 저는 왜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떠받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지. 사실 원하는 게 떠받드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연애라는 게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를 응. 원하는 거지. 응. 내가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응. 여자가 좋아하겠지 하는 접근 자체가 사실 자체 어부성설이에요 그거는 뭐 초반에 잘 된다고 싶어도 여자분들이 질려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남자 친구를 원하는 거지 뭐 하인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시간과 돈이에요. 그게 여자도 똑같아요. 시간과 돈을. 똑같애?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시간이 남아서 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보는 것. 아 그게 맞아. 가장 연인에 대한 그게 제일 큰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맞지. 이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아나 오늘 아나 오늘 촬영했는데 아, 최대한 빨리 끝내가지고 지금 너한테 연락하고 할 소리 온 거야. 이렇게 말만 해줘도 말이 제일 중요해. 너무 없 응, 어, 그냥 감동이야. 말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 이런 사람 어때요? 모든 걸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 막 나의 가족사. 가족..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런 점이 힘들고 슬프고 이런 게 그렇다 모든 걸 터놓으면 은 치밀감을 향상시키고 내 솔직한 모습을 토로해냈다.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는썬타건을 연애할 때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 안 궁금해요. 앞으로 나랑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자친구도 같이 말해주길 원해요. 제가 또말안 해주면 은 나는 모든 걸 보여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좀안 보여줘 라고 서운해 할 수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전 여기서 반대입니다. 전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제3자에게 듣는 거는 전 제일 최악이라 생각해요. 자기 입으로 직접 들어야, 아,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표현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그 전에 알아야 돼요. 물론 저의 아픔까지도. 그래야 전 돈독해지는 타입. 그래서 굉장히 사실 목적을 갖져서 여자친구를 사귀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전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 사실, 네 가지라고 보거든요. 남자가 키워야 되는 것들. 뭔요 네. 돈. 응. 능력. 외모. 응. 응. 성격. 네 가지를 잘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보여주지 않더라도, 은은히 그냥 풍기면은, 빛이 나요, 그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빛이 나고, 네. 후광이 나거든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그 친구들 보다 보면은, 왜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을까? 응.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 남자, 남자 사회, 사이에서도. 응.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를 엄청나게 나만의 것을 키우려고 하고,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그런 사람들을 보통 좋아해요. 그게 바로 이 벽을 깨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자기관리 중요하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호감이 생김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증이좀 풀리셨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으면은 이제 나 자신부터 가꾸고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그 자신감을 뿜어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이성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파이팅! 파이팅!